어?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웃음> 네. 고맙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3월 31일 어, 3월 달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오늘 아침 윤창중의 조마 뉴스에서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동보 해군 제독님 어이 윤석열 이재명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 초지 일관 변치 않고 일관된 잣대로 어, 그 논지를 펴는 걸보 제가 상당히 참놀랬었는데아 감사합니다. 예예. 예. 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 참, 그, 래서 오늘도, 어 모셔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 예.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문제.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문제. 예. 이런 걸좀 우리. 심동보제도으로부터 예. 어 예. 어 예. 어 고견을 드릴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준비 엄청나게 해 오셨네. 아니, 준비 <웃음> 툭툭툭한 거. <군대는> 전막 깨알같이 하고 <웃음> <자고> 오셨나. <웃음> 그래도 또 최선 독자들한테. 예. 그 기본 그 돌이, 도리, 돌이니까요. 예, 예, 예. 책임이고, 예. 아, 앞에 그, 이 채팅 앞창 앞에가 앞부분이 왕창 날아갔네요. 예, 예. 카티아 님이 부터 시작되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카티아 님. 이 한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아. 네,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윤창류 기억력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예. 레원님, 지혜진님 아, 예, 예. 최수자님, 조현준님 민지님, 최강수님, 홍한성님, 어, 전정희님, 나반강님, 예, 리차드미님 자, 감사드리고요. 자,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그 채팅창이 왕창 날아갔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네. 자 슬슬 할까요 어, 4시 지금 어, 한 2분쯤 됐는데 자 오늘 3가지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음. 국민이 바라는 것 알고 있나 음. 아주 사심없이 말씀하셔야 돼예 예, 예. 국민을 멘붕에 빠뜨리는 윤석열과 인수위 음. 또...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게 비판을 위한 비판 하지 말자 이거죠 충고죠 중거. 충고하니까 또 좌파로 한 아, 충고하니까 또좌파로매번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하여튼 겁나가지고. <웃음> 그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그, 안보상의 문제점. 이런 네, 네, 것을 갖고 네, 네. 한번 얘기해. 예, 예. 함치고 볼 중요한 문제니까. 네 네. 네. 네, 네. 자, 우리 그, 지금 박근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가신 제가, 어, 오늘 딱 일주일 됐어요. 아,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까? 네, 네. 꽤막 지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렇죠. 느낌이. 워낙 그기뭐 박근혜 대통령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그 사주 근방에 네. 뭐 관광지가 됐고 관광지 관광지가 됐어요, 관광지. 관광지. 됐어요. 보니까 교, 경찰이 나와서뭐 교통 정리하고 뭐할 정도로 지금 우리 독자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지난 주말에 예예한뭐만명 이만 명, 명 그러니까죠 아. 그 누계 누적 인원을 따지면 만개될것 같아요. 음흥. 왜냐면, 저 같은 사람도 가보, 가고 싶었거든. 네네. 예. 아직 안 가보셨죠? 네, 안, 안 가보셨어요. 음. 저는 대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지금까지? 아지 <웃음> 살면서. 아니, 고향이. 대구 갈 일이 없어. 고향이, 그, 저. 전 경남이니까. 경남 하만이잖아요. 예, 네, 하만. 하만에. 지나가는 길이지. 진주중학교, 진주 고등학교 나와요. 마산. 아, 마산. 마산 중 고등학교. 마산 고등학교. 왜 네, 예, 마산.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해운사한학교가또 진해했잖아요. 네. 산만 넘어가면, 뭐, 지내거든, 마산서 아, 대구를 가본 일이 없으시군요 예, 예. 왜냐면, 그게, 제가 뭐, 용고지가 없으니까, 음, 할 일이 없죠. 완전히 물 캐시네. 음. <웃음> 아. 자, 우리 한번 본격적인 토크를 해볼까요? 예, 예,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해야 할 것인지. 예. 한번 국민 입장에서 한번좀 얘기를 해보실까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저 생각하는 것보다 예. 워낙 그저 생각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 신모 원료를 하신다고 할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 생각하는 것보다 워낙 그저앞 뭐야 그저 깊이 있는 음. 주신을 하시 하셨잖아요. 특히 이번에 대원 그 하시 가지고. 또 인사말 하시고 사주로 도착하셔 가지고 메시지 아무런 원고도 없이 음. 나는 본 부분에 깜짝 놀랬지 않습니까 윤 대표님도 좀 그렇게 안 느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랬어요 어 아. 저렇게 그 원고도 없이 자연스럽게 국민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말만 자연스럽게 그렇죠. 저렇게 할수 있을까 음.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뭐, 여, 야, 뭐, 좌, 우, 떠나서. 예. 다 공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들. 아, 그 그렇죠. 그게 내공이 보통으로 다 아닌데. 네. 뭐, 당연히, 제목에 뭐, 국민이 바라는 걸 알고 있나. 네. 하지만은, 다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요. 음. 그렇지만, 이제, 또, 그래도, 놓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뭐, 몇, 말씀 드리는 순 드리려고 그래요, 아. 예. 뭐, 많이 부족하지만, 이야기, 기 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음. 건강회복 하는 건 당연하고, 음. 제가 보기에도, 그, 완전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 그, 태원하시가지고, 어, 박진희, 유경수, 부모님. 예, 예. 묘소 참배할 때도, 그, 왜, 그 묘소 올라가는 게 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계단 옆으로, 이게, 뒤로. 음. 이게 쭉, 그, 저, 그 길이 있다고. 그렇죠. 그 길로 잘안 다니요 사람들. 네. 계단로 다 올라가거든. 그런데 그렇죠. 유신분이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아니고 쭉 둘러서 길로 올라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발이나 관절이나 이런 게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네. 어, 발목, 네. 발목이 안 좋다는 거죠. 아그렇요 네. 그 세세한 건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 발목을 테이핑을 세게 하고서 어 음... 올라갔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건강이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예. 건강이 완전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우선적으로 그 이제 사제에 계셔가지고 자유 몸이 됐으니 음. 또 삼성 서울병원에 그걸잘그어르진 예. 도움 받아서. 완전하게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는 거죠, 저는. 으흠. 그래야 자기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예. 또, 생각하고 계신 것을 뭔가 좀, 그, 현실화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이 받쳐줘야 된다고. 응. 그래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보니까, 예, 예. 그, 집에서, 그, 그, 뭡니까, 요가 비슷한 운동을 하시더라고. 요가지, 요가. 예. 그게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완전히 거꾸로 예, 해가지고. 저도 그 사진 한번본 적이 있는데. 음흠. 그게, 그, 운동하고 이런 게습관화되신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그니까, 박근혜 예. 대통령 체인행위를 보면 전혀 군살이 없잖아요. 음. 옛날에. 옛날에도. 그러니까, 몸 이런 거 굉장히 그, 그,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연세가 예. 70이 넘었지 않습니까? 1952년생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70 노인처럼 안 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신 분이에요. 얼굴도 사실은 연쇄병 엄청 저저 젊고 고운신고 몸도 군살 없이, 그좀 어 여유있지만은 병원생활 하면서, 예. 어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신 분이에요. 음. 잘 하실, 나는, 확신하는 게그 건강을 굉장히 빨리 음. 완전하게 본인 이 노력해서 회복하실 거로 확신해요. 음. 하지만 이 저는 그 우선으로 거기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감옥에서도 했지만 예, 예, 예. 근본적으로 그 엄청난 정신적 시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제 멘탈에서 그그 그 유래되는 음. 그 병이 이제 생긴 거죠. 그죠? 예, 예, 예. 육체적인 질병이, 예, 예, 예, 예. 지병이.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건강회복도 정신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저, 감옥소에서 무려 한 5년 가까이 계시잖아요. 네. 얼마나 답답해요. 음. 그래서 이제, 달성 사죄도, 그게 뭐 워낙 그, 우리 저, 진짜 박근혜 대통령 그리하시는 그래 분들이 많이 해래서 예. 그것도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자제해도 필요하다. 사생활 차원에서. 아, 자제가 필요하다? 왜, 밖에 나오고 싶어도, 마당에, 뭐, 산책이라도 하고 싶어도, 음. 그, 렇게 막, 이렇게 이제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예.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 자제 못할 겁니다. 어림없는 소리예그러그러 으뜸 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 경치 좋은데, 음. 바람도 좀 씌우시고, 예. 네. 나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이제 혹시 한 20여 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정치인들한테 가장 그 좋은 포약이 예, 예. 뭐 인삼노경이 아니라 국민의 성원이에요. <웃음> 그렇겠죠. <웃음> 그렇겠죠. 당연히. 아, 이건 뭐 힘이 가장... 대, 아마 대, 힘이야. 힘이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참 그 그, 긍정적인 그, 그 기대, 그 음. 있는데 예, 예. 혹시 또 너무 사생활에 그~ 그래 이제 밖에서 울타리에서 뭐~ 막 뭐~ 박근 대통령님 어쩌고 이 소리 다 <웃음> 들리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그게 굉장히 그~ <웃음> 어~ 엔돌핀이 나올 수지 할 수가 있지 그러겠죠 <웃음> 예? 예, 예 정치인 출신이니까 정치인들은 그게 <웃음> 어~ 굉장히 그게 약하거든 예, 예, 예. 뭐~ 인간이 다 그러니까 <웃음> 예. <웃음> 그리고 이제 건강 문제라고 음, 하셨구나. 예. 예.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저그 단기 중장기로 이렇게 나,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음. 단기 또너 급하게 하는 게 국가 정체성 문제예요. 음. 지금 그 우리가 저뭐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선 후에 또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예. 이 보수가 음. 보수 우파라는 국민들이 음. 어 처음에는 뭐처음도다 똑같았거든. 그런데 예. 이게 정체성이 왔다 갔다하는 것 같아. 아. 정체성이. 왜 예. 박근혜를 뭐 태극기 저 우파 국민들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2016년 뭐 12월부터 예, 예. 대문 앞에서 그냥 아, 태극기 흔들면서 한게저 탄핵의 문제가 있다. 네. 그래 외치거든요. 음, 그렇죠. 탄핵 무효. 음. 이게 이게 주의시였어요. 예, 예. 근데 그게 쭉 서울에 오르면서 또 대선 이번에 대선을 거치면서 판에게 너무 관대해지 부린 거야. 음, 음.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야. 모순이야. 어. 자가 당착이에요, 어떻 게. 예. 그게 보수 자유 애국 국민들의 정체성이에요. 음. 어떻게 보면 이거 어, 조질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도도 없는 것 같고, 이거 빠 이거, 이거 확고히 잡아야 돼요. 아. 그 인연적으로 이 국민들이. 예. 아침에 저, 윤 대표님도 방송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음. 6.25를 겪은 우리나라가. 음. 예. 이반공 자유민주지, 이, 이, 이 인연 문제. 음. 예, 예. 이거 투치 해야 돼요. 음왜냐면 이거는 저, 잘못하면 국민의 생존이. 예. 통째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네. 나라가 들로와 네. 지고 네. 음. 이 문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 이 중심에 서는 분이 없어요 지금 하... 보수에 음. 보수 기능이 없다니까 지금 윤석열 저 나중에 좀 예, 얘기하겠지만 예, 예. 윤석열 당선인 그 캠프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예. 전부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에 막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 예. 근데 이념적으로도 완전히 좌파 쪽에 음.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한 분들이 그렇죠. 대거 지금 이수를 구성하고 음. 있지 않습니까? 경뭐어 오히려 더 민주당보다도 더 좌파적인 인물들이 그러니까요.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오히려 뭐, 민주당에서 저 버린 사람들, 버린 사람들, 구닥다리 그렇죠? 예, 찌끄러기들. 구닥다리 찍그그그 그, 그, 그, 그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음, 재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재활용 음. 윤석열 당선인이 그래 안 느끼십니까? 그연 나이도 그렇고 음. 한물 간 사람들, 예. 지금 자파 정권에서도 버린 사람들이 예. 거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굉장히 고의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음, 음. 탄핵 찬성하고 추진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그 주변 인물들을 보니까, 음. 도대체 윤석열 그 정부의 정체성이 도대체 뭔지 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왜? 본인의 대선 기간 중에 할 말이 많잖아요. 음.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사적까지 찾아갔잖아요. 배 네. 타고 말이야. 음. 그, 아시, 뭐, 뭐, 뭐, 신한? 무슨 뜻이야? 신한? 하이도. 음. 하이도까지. 예. 응? 음? 그렇게 공을 들이잖아요. 음. 전부 좌파의 거두들이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또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입겠다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좌파 이념을 상징하는 그, 그거, 그거예요 그 5.18이라는 게 그러면 그 5.18에 대해서 그거 찬반 입고 뭐 하니까 또호남표도뭐 의식 안할수 없으니 어느 정도 하더라도 헌법 전문에 있는다는 거는요 처음에 서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신정부의 정체성 자체가 지금 완전히 그 애매해지면서 자유애국 국민들의 보수 국민들이 음. 또또 애매지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이거 빨리 잡아야 돼. 그건 누가 할 거냐? 아. 저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아,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서야 음. 진짜 그 자유애국 국민들이 체력화돼서 예. 새로운 정치 문화도 정치 계획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예, 예. 그,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윤석열 지금 선대위, 예, 예. 윤석열 당선인, 예, 예. 근본적으로 0.73% 밖에 못 이겼잖아요. 근데 예, 예. 그 0.73% 밖에 이길 수 없었던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면, 그런 정체성 상실이었거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예, 예, 예. 그걸 좀더 가속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좀 정말 깜짝 놀라는 게 하나가 뭐냐면 영남대학교 정치의교학과의 에그 김태일 교수라는 사람 지금 뭐 예, 예, 장한대학교 예. 총장하고 있다는 사람 지금 총리후보로까지 올라간 사람? 아니 총리후보가 아니라 예. 지금 윤석열 그 선거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에 예, 예, 예. 그, 소위 말해, 김한길. 예, 예. 김한길이가, 위원장이고. 그, 예, 위원장인 예. 국민통합위원회에 정치, 정책위원장으로 어제 발표가 됐다가, 이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아, 그, 그 완전 자판이에요, 자판이요 이건 뭐, 완전 골수. 아. 이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도 뭐, 일, 뭐, 해먹을 거다 해먹은 사람이지. 그 소위 말하는, 저, 이, 뭐, KBS, MBC, 뭐, 방송, 뭐, 민주화다 해서, 그, 막, 그, 이, 어, 건 내가 볼 때는 완전 좌파의 골수인데. 교수인데, 영남대 교수인데. 그렇죠. 잘 모르시는구나. 예, 저는 잘 모르고. 오늘 아침 방송에도 제가 떠들었는데. 음. 아, 그런데 이제 SNS상에 좀 봤어요. 아. 총리 후보까지 올라갔더구 김태일 총리. 아까만 말씀드린 구닥다리. 예, 예. 예. 그걸 민주당에서 부린 구닥다리 재활용한다는 그 음. 맹단에. 예. 한덕수, 김한길, 박주선, 김태일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김태일. 아, 김태일도? 네, 김태일도 있어요. 아, 그래요? <웃음> 그게 시, 그게 언론에 나왔어요? 김태일이도? 어, SNS에서 봤어요. 와.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거죠. 아, 김태일을. 예. 네. 네. 김태일은 내가 굉장히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뭐냐면 과거에 이 영남에서 좌파 교수하기 어렵거든. 그런데 이 양반 하나고 하 지금 그 계명대학교에 또 김모 교수라고 또 정편에 또 무지하게 나와서 떠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뭐. 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음. 시민단체 뭐 케이스로 어마어마하게 그 많이 그, 소위 말 단물을 빼먹은 사람이거든. 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갑자기 등장하더라고요. <웃음> 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여기 방송부 저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 출마서는 후에 음. 그 7월 27일에 출마한 이유 중에 공약1호로 내신 게 국가정신선 회복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원래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해서 할려고랬거든 음. 예. 내가 첫 질문을 그걸 하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첫 질문이 음. 당신의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음. 근데 왜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뿔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예. 그 체제 자체가 도대체 지향하는 체제가 뭐냐 내가 물어보려고 랬다니까요 정체는 아직도 내 저, 퀘심할 거예요.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좀더 해보자. 예, 예,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게 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얘기가 저, 저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음. 단계적으로 이제, 건강, 뭐, 국가 정체성 문제. 근데 지금 저, 단계적으로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나 친박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박근혜 팔이라고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음. 어, 악용하려는, 그걸 많이 느끼, 못 느끼십니까?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음. 박근혜 대통령을 말씀하세요. 악용하려고 네. 그러는다, 이게. 네. 절대 그게 용당하면 안 돼.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당선인이 뭐, 다음 주부터 지방에 가는데, 음. 그 박근혜 대통령 한, 번그 찾아볼 것 같이. 네. 그걸 대변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본인도도 얘기해서, 음. 기자들 뭐, 저, 저, 무슨, 프레스 다방인가 또 이야기하고 막 그런데 절대 저는 그 영당하면 안 돼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부정이 되어버린다니까 이, 이 큰일 날 문제라니까 왜냐면 본인이 죄가 없는 본인을 탄핵에 굉장히 그 이바지를 하고 구체적으로 구속을 시키고 지까지 그냥 뺏었지 않습니까 공개를 붙여가지고 그 당사자를 만나 주는 자체가 용산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그리고 함부로 그는 저, 좀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이, 저, 당선인, 저 뭐, 5월 10일이면 불과 뭐, 뭐 한달 조금 지나고, 이제, 임을 네. 하는데. 네, 5월 10일. 음. 이 굉장히 불안한 정권이에요. 나이 정권이 오래 갈까 하는 게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어. 왜냐면, 이 국민들이 너무 싫어해. 음흠. 어제 여론조사 놓은 게요. 한국 리서치에서 놓은게 예. 싫어하는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의 배야배 거의 두 배예요. 62%가 윤석열 싫다. 그다음에 32%가 좋다 이거예요 아, 나 그게 뭐그 결국은 이게 지지율이거든. 근데 지지율은 또 약간 틀린데 뭐기대지뭐 국정 운영 잘할 음.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음. 그것도 따로 따로 또 발표가 됐다고. 아니 뭐 따로 이게. 할 근데 수는 그근데 국민 정서에 안 맞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 정책을 어... 그니까 호감도가 좋아한다가 좋다 윤선열 좋다가 30% 32 32네 네. 그다음에 싫어한다 62 62 그러면 많이 따블이네따분해다야나 그거 보고 음. 그왜 그럴까? 그냥 여러 요인일까? 그래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근데 이게 이게 음, 굉장히 불안한 거야 지금 음.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정부가 역대 그런 중 그.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당선돼가지고 네. 음. 인수의 기간에 이런 지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배야, 배. 뭐, 뭐, 이맹, 박 대통령, 박대통는 아, 그런... 네. 비교가 안 돼. 음. 지지율이 뭐, 뭐, 거의 80% 되잖아요. 80은 넘어가고. 아, 네. 반이야, 반. 음. 그러니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국민들이. 음. 그런데이 정부가, 그 식물 정부 죠그 다음에 또여소에 대해 뭐, 민주당이 1 7이이 국회의원까지 있는데, 국회에도막 그 계속 걸릴 거고 음. 국민들은 또 싫어하지. 이거 어떻게 할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본인 고집 피우지. 음. 용산 이전 문제. 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안하시는게박 대통령 와서 윤석열. 와. 아니 그래서 아, 그러니까 아니 음. 그 결론은 뭐냐. 박 그러니까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음. 정권이 예. 좀 이게 심하게 하면 조기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음. 이 대비해야 돼 대비. 그 아, 누구 그게... 할 거냐고. 박근혜 아, 토 그럼. 이, 이건 좀, 그,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로 생각돼내 개인 생각이에요, 이건. 네. 이거 완전히 불안한 정권이라니까. 그리고 이건 전부 자유 우파에 음. 엄청난, 그, 저, 그, 피해를 줄수 있어요. 하하. 그리고 지지한 그 보수 국민들을 음. 예, 완전히 그냥 멘붕으로, 예, 예, 멘붕을 예. 빠뜨릴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잘못하면. 음. 그래서 이거 누구, 누구 한 이거 중심이 돼서 대비해야 돼. 근데 그걸 대비를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기간을 잡아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필요하면 정치 실악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으흠. 진정한 자유민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국가 정체성, 예. 그 다음에 이승만 박진희 대통령을 이어서 으흠. 개성해서 학구하게 대한민국을 정말 그, 어, 저, 문명 강국으로 음. 필요하면 자유통일까지 예. 이루어 낼수 있을 정도의 각한 인연적 바탕이 된이 정치 세력을 음흠. 중심에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보수가 지금 뭐 인물이 없어요 어. 아니 그러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세력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 제동님이 보시기에 박 대통령은 지금 보수파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 국민들이 대안이 없어요. 음. 그럼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요, 혼자 못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인적 구성을 해야 하셔야, 하셔야지. 아마 그까지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음. 이, 이게 좀 굉장히 앞서가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하여튼 이거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돼요. 음. 예. 그래도 또 본인 명예회복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거 누가 해주는 건 아니에요. 뭐, 뭐, 명예회복위원회, 복권위원회, 뭐, 해가지고, 저도, 뭐, 거기 가서, 뭐, 연설도 하고, 예.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거까지 절대 안됩니 이거는 본인의 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이 탄핵, 예. 억울한 감옥살이, 어? 음. 이 문제는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음.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본인이 하는데, 예. 본인이 혼자서 그냥, 투쟁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세력이 돼야 된다. 세력화가. 음. 그 그래도 파워가 생긴다는 거야. 정치 세력화. 그렇죠. 그 힘으로 가지고 본인 명예 회복도 나중에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한마디로 이건 정치 문제예요. 정치 문제예요? 예, 이건 뭐, 뭐 법률적으로 뭐 따져가지고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그럼요. 이건 철저하게 처음부터 이 정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어, 정치적으로 우위에서 야 된다니까. 음. 정치적으로 우, 우세권을 확보하고, 네. 나중에 법적으로 뭐 재심을 한다든가, 음. 이 하는 거예요. 예. 재심한다고 무조건 됩니까? 음. 아무도 즉파가 없는데. 그렇죠. 그거를, 저, 분명히 우선순위께서, 고, 고민을 하셔야 되나요? 그렇지 우선순위가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렇죠 그 정치적 기반 네. 예. 역시 전무가 틀리시네요. 정치적 기반을 <웃음> 마련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사적인 그럼요. 그 재심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예, 예. 그게 지금 뭐 예컨대 지금 어, 재심을 요청한다 그래서 그게 해결의 문제가 아니야. 아 아니, 미동도 안 한다니까. 미동도 안 해야지 안안왜 아무리 힘이 있는데 무슨 재심이야. <웃음> 아 힘은 뭐 지금 신정부에 있든지또뭐 예. 자유 저, 더불어민주당 국회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땡전 한데 무슨 소리 야 하는데 근데 이게 저 정치 세력화 해서 정치적 기반을 예. 새로 구축을 하신 의지가 계시면은 물론 그 심사숙고 하시겠지. 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는 게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건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제에서 메시지 중에 예. 분명히 대구의 도약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음. 이뭐뭐 뭐 인재를 계속 쫙 보탬이라도 되겠다 했잖아요 예. 그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보태겠다. 그 작은 힘이 네.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죠. 네. 하지만은 음. 그건 굉장히 그 심사숙고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중기적으로, 중장기로 음. 한 2~3년 후를 내다보고. 음. 내다보고. 우선 급한 건 건강해보고 단기적으로. 음. 예, 지금 당장 박근혜가면 예. 국가 정세에 이런데 일단. 중심에 서야, 서, 설 서, 어지를 음. 학구에, 어, 가다듬어야, 듬으시고, 음.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 박 대통령이 만약에, 이, 이제, 어,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네. 네, 네. 소위 말해, 이제 국민이 부르는 상황이 돼서. 그렇죠. 국민이 네. 부를 때. 예. 네. 비하셔야 된다는. 음. 그때 폭발력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희귀한 경우에요. 탄핵을 당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전직 대통령이 네. 다시 정치를 한다는 문제. 네.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아닌데. 네. 미국이 좀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미국 보세요. 음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선 논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트럼프. 트럼프가 저 100% 논다고 봐요. 음.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를 당해낼 공화당에. 없다는 거지. 후보가 없는 거. 없요 인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꾸어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예, 네, 예. 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시장 안에. 예. 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을 능가할 만한. 또는 필적할 만한. 그리고 가르스마도 없고. 네. 예. 네. 그리고 그렇게 내공이 쌓이신 분이. 없어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일단 좋아하잖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네. 좋아한다는 거하고 싫어한다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처럼 지금 뭐냐, 싫어하는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의 배가 될 정도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같은 경우에, 네. 본인이 다시. 아, 김철수 등장. 님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80% 나올 듯이 렇게 나오셨네. <웃음> 그렇죠. 아,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그, 그, 그 음. 자유 외국 국민들이 음. 그 갈증을 느낄 정도예요 지금 음. 제가 보기에는 갈증이 왜냐면 와, 아 윤석열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뭐또이재명이 음. 되면 뭐 공산화되란 말이냐 하여튼 해서 윤석열이 가 좋아서 일단 정권교체부터 하고 보자 해서 음. 막 찍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아슬아슬 된 거예요 그런데 음. 우고나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국민들이 그냥 싫은 거야 그럼 본인의 태도가, 국민들이 네. 싫은 태도를 자꾸 해. 자, 이제, 와... 자꾸 윤석열 얘기하는데, 네, 이제 자, 그래. 윤석열 얘기로 가자고, 이제. 그러니까. 네. 그 태도가. 윤석열 이야기를 뭐 엄청나게 준비해온 것 같으신 것 같으네. 원도, 한도 없이 한번 해보세요. <웃음> 자, 그러면, 아까 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을 좋아한다가 32%. 네. 싫어한다가 62%. 그렇죠. 자. 나 깜짝,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네. 여론조사를 만약에 해서,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라는 여론사를 조 하게 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보다 어떻게 윤석열 배가 되겠죠 최소한 배 이상 되겠죠 아, 당연히 그래 놓죠 당연히 <웃음> 아, 여기 지금 기간상, 80%, <웃음> 80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이 어, 과장이 아니다 이거지 희망사항 그렇죠 최소한 80% 이상 나올 거로 저도 감이 좀 있거든요. 어떤, 그, 예, 근데, 그, 호감도. 예, 호감도. 호감도에 있어서. 호감이 가게 처신을 해. 응. 음. 박근혜 대통령의, 음. 이렇게, 표정부터, 음. 이, 걸음걸이, 뭐, 이렇게 더 말씀하시는, 이게요,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랑 한, 비교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음. 윤석열, 윤석열. 완전히 건달품이에 윤석열이... 건달품. 윤석열 당성인을 엄청나 게 싫어하시는구만. 아, 나, 나 싫어. 아. 저는 윤석열 후보가 예. 당선돼서, 당선되기를 굉장히 바랬고요. 예예.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도 바라고 있는데, 음. 충고를, 충고가 안 먹힌다니까? 우리가 충고를 많이 했잖아요. 음. 충고를, 우리가 충, 진짜 충, 충고를 한 거예요. 이거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 그 지금 우리 저, 독자들. 자, 그러면 하나도 윤석열을 따져. 저, 저 지지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많데 예. 이거는 충고로 생각하셔야지. 이거 비판으로 음. 생각하면 안 돼. 아, 비판일 수 있죠. 그런데 윤석열이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니까. 자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돼. 아니 왜 처음부터 윤석열을 이렇게 조지느냐 좀 하도 엉터리로 가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도 엉터리니까 조, 조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러가 그러니까. 네? 큰일 난다 우리가 지난주도 그런 이야기 한것 같은데 제가 윤석열 당선 내가 쭉 지켜보는데 저러다가는 예. 지금 재앙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용산 이전 강행하면 은 재앙을 초래할 거다까지 이야기했다고. 근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야, 않죠? 아니,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세요. 왜, 충고를 들어라 이거야. 음. 안 듣는다, 이거야. 그럼 망하는 거지, 뭐. 지금 보수파. 아, 망하는 이거. 걸 바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예. 망하지 않기 위해서 충고를 그렇게 구구절절히 강력하게 했는데. 음. 음. 왜안 듣고 고집을 피우냐, 이거야. 그럼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그, 저, 정부에, 국가에, 국가 운수로서는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권력자가 됐는데. 아, 권력자, 자기만 하라는 거예요. 청와대 좀 옮기면 안 됩니까? 그거를, 청와대를. 음. 그 하나의 그 수도 이전하고 병가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국민의 지금 윤석열 사안이... 당선이 편드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보수라는 사람들이에요. 첫째가 뭐냐? 왜 초장부터 조지느냐?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왜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면 청와대 집무실 못 옮기느냐 지금 이러고 있거든 아니 그런데 한번 한번 을해그시죠때그 대명분이 있잖아요. 네. 윤석열 때 그때 그때 그때 선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분그대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공정과 상식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 3월 12일날 그 무슨 뭐 국방 출입 기자가 음.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3월 14일날 국방부 전화해가지고 음. 3월 중으로 비우라고 그랬잖아건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3월 20일날 윤석열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해가지고 뭐어올 때까지 뽑아가지고 막 음. 그랬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그런데 국방부 멀쩡한 국방부로 갑자기 3월 중으로 옮기라. 예. 그런데 물건 너갔지만은 음. 그건 완전 공, 그게 공정한 겁니까? 그게 공정한 거냐요? 공정이라는 그 개념은 완전히 그 본인 자신을 거부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평,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아니, 병, 평생 검사를 했잖아요. 아, 검사할 때 지가 무슨, 음. 죄를 엮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감옥 보냈지 않습니까? 아, 당인 그게 한... 대통령 대학을 하면 안 되지. 아, 당선인한테 지가가 뭐야. <웃음> <웃음> 그, 그 정도면 약합니다. 아. 욕날라, 욕날라 그러는데. 아, 욕, 그 욕하려고 그러시네, 지금. 그, 그러면 안 되고, 방송에서. 음. 어,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베 트레이더마크처럼, 어? 그 시대 전투 내시온 공정에도 안 맞지 않고. 국방부 뭐, 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거 공정한 거 아니잖아요. 음.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상식이 어떻게, 아니, 대통령 당선되었으면, 청와대에 가서 직무를 하면서 예. 순차적으로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음. 공청회도 하고 예. 또 지금 지금 정부하고도 사전 협의도좀 하고 말이죠 음. 이런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제가 보면 지지를 한저 정도 사는 80% 이상 압도적으로 받아야 가능한 사에요 그런데 지지 반대가 너무 많아 지금 이전에서도 음. 어제 조사에도 아직도 반대가 51.9%고 찬성이 44.3%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대가 계속 전부다 아직까지 반대가 많은데, 으흠. 압도적으로 찬성을 받아서 해도 뭐, 물이 그렇게 급한데, 으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전 맹군으로 내신 게 뭡니까? 네? 국민의,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국민 팔아가 소, 국민하고 으흠. 소통인데, 으흠. 소통을 전혀 안 했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게자가당치이라는 거야. 그거 그완 완전히... 자체를 자기 스스로가 저저 그, 역행한 저, 어... 거란 말이야. 그게 국민 입장에서는 아님 밤중에 홍독해지. 홍독해지. 아이고 내게 목소리겠지. 음. 응. 그리고 아, 예컨대 그래서... 공약이 광화문 공약이었잖아요. 그러면 광화문 광화문 공약이 안 되면 네. 거기서 멈추고. 자 이게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 광한 공약도 음. 자기 자기가 스스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당선되고 보니까 광화문 음. 이전은 재앙이더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 그러니까 최밀히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랬어요 윤석열이 그 사과했다고 예. 그럼 이거는 완전 사기야 사기 그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예. 가문 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약을 팔아가지고 음. 국민들을 속였잖아요. 사기친거잖아요 솔직히. 음. 그거는 저 그렇게 간단히 지나가는 식으로 사과 죄송하다는 얘기할 정도가 아니지. 사실은. 그렇죠. 냉정히 말하면. 그렇게 이거 가문 음.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사기 치고 났고 음. 갑자기 국방부를 또 옮긴다네. 그 음. 그거 언제 국민들한테 물어봤냐고. 그럼 국방부한테 사전에 협의했느냐고. 그리고 국방부 근무하는 군인들이 또 군무원들이 재인이냐고. 네. 네. 그리고 국방부를 이전함으로써 연쇄적으로 네. 합참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네. 국방부 그, 저, 저, 신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근무를 해서 알아요. 중공하는, 하는, 하자마자 제가 저 합참 중부작전 과장하면서 이사를 했거든. 네. 그걸 잘 구조를 아는데 국방부 그 이후에 계속 근무를 들어서가지고. 네. 네. 16개 국방부 직할부대가 있어요. 신관을 중심으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좌우에 다 있어요. 예예. 완전히 국방부 건물이 에어싸고 있다고 거기에 청와대가 들어간다는 거 잖아요. 그 안에 안에. 그리고 저 4, 3월 20일 날 윤석열 음. 후보가 직접 브리핑할 때 조감도 냈잖아요. 예. 조감도도 그저 말이야. 거기는 어, 그래? 국방부 신관하고 합참하고 합참도 많이 떨어져 있고 왼쪽에 건물 지은단에는 건물 하나도 없어요. 예예. 한 아, 짜지박 앞으로 돼 있고, 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건물들 다지워지옥 버린 거예요. 오,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야? 그것도 속인 거야? 그, 광우 시대를 열겠다고 거짓말 한 거하고 비슷하게. 당선인이 음, 국방부 그 이제 보리평한조감도가 거짓말이라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용산 이전 그 아니 하나하나 증거 하이얘 아니야, 그렇게 얘기 하 해. 예, 예, 예. 응. 용산 이전 그. 그걸... 아니, 그거까지 거짓말 시킬 리가 있나? 거짓말이요. 니까 예, 이거, 예, 누가 예,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조감도가 있지. 저도 있잖아요. 저 거짓말을 나 봤거든. 아하. 어, 저거 아닌데 싶은데. 아. 배정한 교수라고 있어요. 예, 예. 용산공원 종합 기본계획 변경한 책임자예요. 아. 어. 교수야. 음. 이거 완전 용산계획 책임자라니까. 용산공원 종합 기본계획. 지금 책임자야. 용산, 그,를 다시 공원하는. 그렇죠. 네. 그 책임자. 배정한 조... 교수가 음. 한 얘기가 조감도, 조감도가 과장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음. 그, 그분이 그 뭐라고 그러냐면 국방부 합창관 거리가 그래도 굉장히 멀게 보이는데 조감도 상에 50m도 안 된다 아. 근데 제가 그걸 아잖아요 국방부 그그 전쟁기능관 예, 전쟁 앞에서 음. 국방부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방부 구관을 거쳐서 예. 대통령 차 그래 들어가야 된다니 그럼 음. 음. 국방부 유행시키는 이그 유... 그래가지고 쫙길에 들어가면은 좌회전하면 국방부 신관이야 예예예. 예, 예. 우회전하면은 합참이야 음. 길 하나 사이로 두고 있다니까 자. 50m도 안돼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정문이 있어요 예. 거길 딱 들어가면 예, 예. 왼쪽이 국방부 신관이다 이게. 그것도 국방부 구관을 거쳐서 국방부 구관을 거쳐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가겠다는 데는 국방부 신관 신관이, 신관으로 그러니까, 그리, 그, 저 용, 그 신관을 가려면. 도로에서는 안 보여요, 신관은. 국방부 구관만 보인다고. 신관을 가려면 구관을 거쳐서 신관으로 가란다.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어. 구관을 왼쪽으로 끼고. 예. 신관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아그 가면은 신관이 보인다고. 음. 그럼 좌회전하면 신관 정문에 내려요. 신관에 네. 근데 우회전하면은 음흠. 똑같이 날아있어 있다니, 갑자기. 예, 합참이야. 합참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리리가 50m도 안 돼. 그런데 조감도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는 합참으로 옮긴다는 거 아니야. 네? 그 합참으로 음. 옮긴 국방부 자리에 대통령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럼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매번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방부를 보는 거야. 국방부를 보는 게 아니고 국방부 영내로 들어간다니까 국방부 영내를 하면... 거쳐야만 완전히 에워사고 있다니까. 조감도에는 다 지워 버렸는데 이분 이분도 얘기해서 부속 금을다삭제 했더라. 소환도에. 호... 그리고 제가 보면은 국방부에 신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강남 쪽으로 보면은 강남 쪽에 또 건물이 쭉 있어요. 예, 예, 예. 거기에 국방시설본부 뭐 등등 있다고. 음흠. 또 오른쪽에 합참이 있죠? 예. 왼쪽에 국방시설본부 있죠? 뒤에, 뒤에 국방 구간 있죠? 네. 예. 그 외에 또 조, 조그마한 건물들이 뭐 국방부 뭐 검찰청이라든가 군사법원들이라든가뭐 뭐, 국방사이버 사령부라든가 전쟁 모의 센터라든가. 무수한 건물이 16개가 있다니까요? 아. 그니까 16개 부대에 에어 싼그 안에, 음. 더 국방타운 안에 청와대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아, 진짜 엄청난 이야기인 거야. 참. 그리고 그게 상식적으로 맞나냐고 아니, 대통령이 지금 국방, 막말로 말하면 국방부로 근무하러 들어가는 거야. 어? 근데 매일. 그렇지. 대통령 청와대 직원들이. 네. 국방부 그 앞에 정문에 헌병들 그 통과해야 돼요. 네, 지금 국방부 저, 하고 있는. 신근에 들어가 봐요. 음. 국방부 건물이 쫙어서 하고 있다니까? 앞뒤 좌우로. <웃음> 근데 이제 그,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며칠 전에, 네. 윤석열 당선인이 그 국방부, 이제 그, 안에, 조그맣게 관절을 지어라 했다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이제, 그,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지금, 월, 원래, 원하는 뭐냐면, 육군참모총장 한남동 공간을 쓰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럼 참모총장은 어디로 가야죠? 참모총장 강, 공간을 쓴다는데, 지금, 지금 현재 경영은 그렇잖아요. 네, 예. 자, 참모총장 공간도 또 국방부 같아요. 음. 참모총장, 내가 그, 그, 저, 데이 해군참모총장 공간에 육군총장 공간 앞집이라니까. 예, 예. 내가 근무를 했잖아요. 음.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앞집은 해군참모총장 공간. 음. 뒷집은 합참부장 공간. 예.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 왼쪽에는 국방부 장관 공간. 음. 그더 들어가면 해병대 사령관 공간. 공간. 그 다음 위쪽으로. 예. 외무부 장관 공간. 그렇죠. 또 위쪽으로 대부분, 대부분 장 공간. 또 거기 국회의장 공간. 그리고 공간, 하나의 공간 타운이야. 아, 공간 타운. 그게 대통령이. 관저가 있다는 한남대교를 건너서 그래. 강북 쪽으로 가다 보면 예, 예. 그 오른쪽에 있는 네? 예, 예. 그 거기가 이른바 그 길에서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음. 그게 완전히 공간 타 그런데 거기도 대통령 관저가 맹색이 예. 자기보다 대통령 관저보다큰 집이 음. 대부분 그냥 그런데 음. 외부 장관은 더 커요 그런데 거기에 그 건물 중에 하나에 대통령 관저가 있다는 게 의상이 안맞잖아요 그럼 육군 참모총장은 어디로 가 가야 돼? 육군 참모총장 공관은 예, 그 예. 옮기면 돼. 그건 사실은 아. 그런 문제가 없어. 왜냐면 원래 해군 참모총장 공관도 거기다가 있 예. 대방동으로 옮겼거든 아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이거 뭐 그건, 그건 그 밤에, 문제가 아닌데 밤에 불러서 술 먹기는 좋겠네 거기서. <웃음> 예? 그리고 거기 공간에 기존 에 있는 지금 있는 그저다저 정부 저 그냥 산부요인들이잖아요. 예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 아. 하... 보위원이네 대통령도 불편하고, 으흠. 대통령 가족도 불편하고, 기존에 지금 있는, 그, 저, 저, 외무부 장관, 뭐, 대법원장, 뭐, 합참 의장, 뭐, 으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군총장 공관에 연합사 부사령관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서로. 그거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상식이 입에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정하지도 못하고. 으흠. 그리고, 국민 소통, 이거 하도 맞지도 않고. 근데 법치, 법치, 이거 대통령 법치 상징이잖아요. 예. 또, 뭐 법적인 출신이고, 완전히 법치 무시야. 왜 법치가 무시죠? 예비비 문제. 예. 예비비 문제. 예. 이건 국가재정고 위반이야. 예. 전혀, 예비비는요, 어, 계획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소위 불가학력적인데 쓰는 거예요. 예비비 그게 국가재정법그로딱 정리되어 있대요 그게 그게 이게 예측 계획 다한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되고 아이고 내가 참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에, 인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에 네. 대통령 당선인이 예비비를 신청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게 국가재정법이면 이것도 네. 이저 국가재정법에 굉장히 권위있는 교수가 얘기하더라고 음. 그래서 너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예. 예. 워낙 말이 많으니까 제가 또 방송에서 음. 근거 없는 얘기를 제 주관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예. 근거했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준비해왔다는 말씀이시구만 예.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국가재정법이 그러니까 496억인데 예, 예. 496억도 간단한 돈이 아니고 예. 지금 옆에 뭐 합참 옮기는데 뭐 나중에 1200억이 예. 더 들어간다, 어쩌고 예, 하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3월 20일 브리핑 윤석열당선인 하고, 네. 3월 20일을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저 안보 공백 우려된다는 주 이유로.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방, 방, 그, 글리뻔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저께 그두 분이, 에, 19일 만에 해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전부 다, 언론이고 이거 온전시에 이거 이제 그합하겠다이 여기 음. 방점을 두 가지고 그건 댓글인데 난안 그래 막딱두 가지 수식이 붙어 음. 있어 그 어, 수식은 나는 그 주면 아 지금 안 되겠구나 지금 음. 왜 정확한 이전계 정확한이 붙어 있어요 음. 이전계이 정확한지 보겠다는 거야 이거 이거는 따지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정확한 이증계에 따른 예산은 면밀히 검토 이랬잖아요. 그 정확한, 계획이 정확하게 되고, 예산도 맨밀히 보겠다 는데 오늘 딱 뉴스 나왔잖아요. 합참 이전 비용 118억은 빼야 된다. 이걸 그대로는 승인 못 한다고 딱 해버렸잖아요. 그안 되는 거예요. 합참 이전을 시켜줄 수 없다는 거지. 그게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음. 브리핑 때 496억 원 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 그렇죠. 그 안에 합참 이전 비용이 118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포함돼 있죠. 근데 오늘 청와대에서 음흠. 합참 이전 절대 안 된다. 그 음. 비용을 우리가 수행할수 없다. 음. 그러면 이전 뭐,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지. 꼭 가면 갈 데가 없는데. 근데 왜 합참을 갖고 시비를 걸었죠? 왜? 청와대에서 맹부는 안보공백. 예. 안보공백을 지 그거를 이유로 냈거든. 음흠. 근데 합참이 그렇게 하면 안보공국이 생긴다는 거지. 왜? 그건, 그는 일리가 있어요. 왜? 합참이 군령사령부거든. 예. 모든 육해공군 작전지휘권을 합참 의장이 가지 있다고. 거기서 의사, 의사결정을 다 한다고. 근데 합참, 어, 합참이 막, 막, 연쇄이동을 해야 된다 이거야. 예, 예. 그럼 거, 당연히 안보공국이 뭐 기간이 얼마든 간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네. 이게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 지금 이제, 지금 이제 그거랑 같이 한번 얘기 해보죠.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합참을 이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했잖아. 네. 오늘. 네. 그러면 이거 용산에 이전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합참을 옮기게 되면 안보의 위, 위험이 있다 이게 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고 음. 당연히 있고요 제가 김정은이라도 예. 지금 며칠 전에 ICBM 썼죠 예. 화성 17호 예. 음마무시한 소위 북한제정대로 그들을 믿으면 뭐 그게 약간 과장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음. 1만 0천 킬로로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고학발사했지만그 예, 예.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1만 음. 5천 킬로로 만전 지구를 가버해요그 정도 사전거 자. 그 정도 완전 고도화를 했렸는데 핵미사일은 핵은 이미 개발했잖아요. 예. 6차 핵, 핵실험까지 했죠. 제가딱 보니까요. 풍계리 저 핵실험 장군을 폐시하고막쇼 했는데 예. 그 완전히 문재인그 평화쇼에 그냥 맞춰준 그 거거든. 음흠. 풍계리가 핵실험을 합니다. 예. 예. 저는 저 4월 1 5일 그뭐 소위 김일성 생일 때그 전후 해서 거의 할 거로 봐요. 그게 1차 도발이에요 근데 7차 핵심을 한번 사끝나 버려요 예.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 완전히 몰토트엄이 물건 나 버렸어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사기 예. 사기들둥이 나 버리는 거예요 자, 윤석열 예. 신정부가 카버를 해야 되는데 예. 큰소리 많이 했잖아요 뭐 선제타격까지 예. 이야기하는데 이거 딱 시, 시험하는 겁니다 윤석열 어, 신정부 한 테스트를 하는데 자. 자기들 기대 안 차잖아요 예. 마치 이제 이명박 제이 정부 때 예. 남북 김정일라고 정상회담 추진하다가 그렇죠. 저쪽에서 다른 이 금전적인 요구를 행구로 알고 있어요 음.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니까 정상회담이 음. 깨져버렸잖아요 예. 대신에 뭐 했죠 천안은 피, 폭침해버렸어요 음. 그게 2010년이죠 그렇죠. 10월 26일 음. 근데, 전하남 그걸, 북한이, 잠수정을 내려보내가지고, 예. 정일 타격을, 그렇게, 즉, 폭집할 거 누가 예상했습니까? 올해 공격을 한 거지. 네. 아무도 그거 예상한 사람 없어요. 저 자신도, 해군 출신이든그 음. 다음에, 그해 11월 달에, 딱 7개월에, 연평도로 가다, 붉은 대낮에, 포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건 누가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까? 음. 북한이요, 어떻게 놀지 모른다니까? 근데 제일 문제는 핵미사일을 완전히 무장, 거의 무장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음.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 그거를 가지고 제가 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음. 그럴 가능성 대비해야 돼요 음. 저는 그래할것 같아요 적당히 생각하면 당한다니까 그럼 이야기할까요? 연평도 백령도도 제가 건물해봐서 알아요. 예. 그 일개 여단이 있는데 해병대. 음. 백령도는 완전 히 요시화돼 있어요. 예. 네. 완전 히 요시화가 그저점령소위 점령을 엄두를 낼수가 없다고. 저 백령도 어. 가봤죠. 예예. 예. 연평도는 또 틀려요. 백령도를 제가 그고 비행기를 타고 예. 고 해변에 내렸죠. 음. 음. 백령도. 근데 백령도는 예. 병력이나 장비나 북한군 능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예? 기습 점령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음. 성공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네. 예컨대 이런 이제 시나리오예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가고 국방부에 있는 그, 그 국방부가 이제 합참으로 옮기고 네. 합참이 이제 또 이제 이쪽 수방사로 옮기고. 연쇄 이동을 한단 말이야. 네, 수방사로 옮기는 거는 좀 예.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네.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물론 그비트방카가 있지만은, 음흠. 거기서는 상시 건물은 못해요. 아니, 그 그러니까. 시에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합참은 그럼 어디로 가냐고. 국방부가 옮겨야 되는데. 근데 일부 병이 이제 일부 합참이 다 비우는 건 아니거든. 예. 국방부가 합참에 한 4층, 4개층 정도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음흠. 그러면 나은 10층 건물이니까, 예. 그거는 그대로 쓰고, 음흠. 뭐 합참 머장실이나 뭐좀 옮기겠죠 네. 장관두 부산에 모았으니까 뭐 음. 근데 이제 그 사계층 비워주는 이이 나가야 되잖아 네. 그거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가까운데 국방시설본부 일부 들어갔고 음. 또국방시설법무는 저쪽 수색에 있는 옛날 육군 34단 그러면 갑자기 그러니까 연쇄이동이막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한 군데에 있던 합참이 부분적이든 뭐든 간에 이게 지금 분산되죠 분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자체가 안보 위협이잖아 그런데, 아니야, 그런데 그 공백 그수소이 공백인데 음, 음. 공백 내지는 안보 시스템의 순간적이든 어떠든 간에 그게 중단이 안올 수가 있느냐 과연 그러니까 불안 요소가 되는 건 틀림없어 예, 네. 네, 불안 요소. 그때 요소를... 김정은이가 때릴 가능성 안 아니 그때 아니라도 응, 아니더라도 그때는 보길 수 있는데 네. 어, 신정부 출범 전후에서요, 반드시 네. 나를 도발할 것 같아. 핵, 핵, 일단, 지금가고 아니, 우선, 우선, 우선, 우선 그것터 얘기해보자고. 음. 이사하는 중에. 이사하는 중에. 네. 이사하는 중에 김정은이가, 그건 완전 혹이잖아. 그럴 가능성도 없죠. 그건. 그럴 가능성도 있어. 예. 네? 예. <웃음> 아니, 이사하는 중에, 이게, 장비라는 게, 음. 여기 있던 장비도 옮겨 가지고 예, 예. 그 전자 장비라 예, 예, 예. 또 이걸 또 가동을 해 봐야만 음. 가동했는데 안될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컴퓨터 이 코드 빼고 다 해서 지금 컴퓨터 옮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컴퓨터가 문제 없었다고 해서 옮긴 데 가서 그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음. 음. 그런 건 있는데 음. 에, 뭐, 뭐 하긴 하겠죠 하지만 음. 이사 어 중에 도발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음. 하지만 그때 안 하더라도 또 예. 더 시기적으로 더더정적인효과 더 있을 때 음. 에, 도발할 특대행 도발을 전혀 예상치 못한 걸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걸 대비해야 돼요 저는 그걸 연평도 기습 점령으로 보는 거예요 연평도를 기습 점령할지 모른다 여섯, 기습 중에 했다 이거야 예. 그 윤석열 정권이 이제 5월 10일 날, 있는... 자, 네. 5월 10일 날 출범을 하는데, 예. 완전히 이쪽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니, 국방부니, 합참이니, 지금 이제 정비가 안돼 있는 상태야. 어수선 네. 할 때. 어수선 할 때인데, 네, 예. 이 어수선 할 때인데, 지금 우리 신도들 말씀은 뭐냐면, 이 어수선한 우수선 틈을 타고, 네. 김정은이가 윤석열 정권 길들이기를 한다 이거지. 네, 예. 당연하죠. 연평도, 연평도 포격할 것이다. 포격이 아니고 기습 점령해버린다니까 아, 연평도를 점령한다. 네. 서해 5도 중에 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최악이지. 음, 이거 이건 좀 위험한 주장인데, 이건 네. 내 개인 의견이니까. 음. 그럴 가능성까지 있다. 왜냐면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네. 연평도 포격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럼 하잖아요. 하는 놈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어, 연평도를 기습 점령해. 했다, 이거야. 아 그래. 순식간에 그래도 됐다. 뭐, 고음기, 무양정, 뭐, 1 0 0척 이상 동원해가지고, 실, 그냥, 연평도가 굉장히 가까워요, 북한에. 음. 예. 백령도보다 훨씬 그, 상륙하기가 용이하게 돼 있다니까? 응. 음. 백령 백년도는. 예. 해안이 전부 다 절벽이 많고. 예. 상륙해안으로는 굉장히 그, 저, 음. 그, 하기가 용이치 않아요? 그렇죠. 북쪽으로는. 상륙, 거리 남쪽으로는 사고해안이라고. 굉장히... 그,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그 외에, 심청이 임당수님은 다 보이죠? 그는 남쪽이고. 남쪽이고. 예. 그렇지, 남쪽이지. 예. 근데 북쪽으로는요, 북쪽 해안은 그렇게 예. 상륙이 용이하지 않아요. 음. 근데 연평도는 아니야. 그대로 상륙할 수있어 그런데 연평도는 그, 우리가 백륙 백립 규모가 백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소규모라고. 예. 어, 우리가. 그리고 그게 그 중장 뭐, 이렇게 하여튼 그 뭐, 군사기밀이라도 다는 얘기 못하는데, 백년도에 비하면 연평도가 굉장히 그 방어력이 좀, 그, 약하다고 볼수 있어요. 또 북한이 왜 모르겠냐고. 근데, 음. 또, 북한에서 깝고 그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그 다음에 방어 능력, 이런, 이지 봤을 때, 예. 연평들을 기습, 점령을 해버리면, 음. 옛날에, 저, 저, 아르헨티네가 포클랜드 점령하듯이, 예, 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포클랜드 음. 진쟁이 라다 자, 당연히 탈환하죠. 영국이 그냥 전쟁 선포하고, 저, 저, 대처 예. 수상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쟁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탈환을 했는데, 예, 예. 자, 당연히 살아나 우리가 해자잖아요. 음흠. 충분한 우리가 영향이 되지. 그연평도 폭격이 바 받겠다. 이거 순식간에 당연히 살아나 할수 있는 우리나라 어, 군사력이 되는데 어떻게 놀같아요 북한이. 음흠. 만일에 그 하면은 핵 미사일을 쏘겠다. 딱 하는 거예요. 우리 너, 너가 알자했나요? 핵 미사일까지 무장돼 있다. 핵 미사일을 그쵸. 모취에 음. 남조선 모취에 도시를 날려버리겠다 음. 어떡할 거야요팔 못한다니까 협상해야 되고 엄청나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거 나는 이게 몇년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 북한 핵미사일 가지고 저 분명히 음. 기습 점령을 어떤 저 약한 데 해가지고 딱 핵미사일로 가지고 공갈치면서 그걸 기정 자기 역토화 해버린다 그럼 음. 이겨나마 한반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아, 그럼요. 예.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그런 위험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 는 거야. 이거 완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어. 윤석열 지금, 저,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정도까지 형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그러면 뭐 그를, 그 핵미사일을, 이걸 딱, 그, 가지고. 예. 그런 장난을 치, 시민 어떻게 할 거냐. 음. 그래서 핵 미사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가 아니라니까 뭐 선제 타격 택도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작년 그 대통령 출마 때핵 미사일을 제가 제거, 제거하겠다고 공약한 거예요. 그 제거할 방법이 있다 이거 나는. 국가 신을다 얘기했어요. 그거안 하면은요 이거 완전 대한민국이 북한 핵 미사일에 5,200만 국민이 놓여야 되는 거예요. 핵 인질이 되는 거야. 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그리고 저 방어가 완벽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삼축체제인지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핵미사핵미사 핵이, 핵무기가 도 없고, 미국의 지금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좀 불안전하잖아요. 근본적인 방법은 북한 핵미사일 제거 대책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서이거 제거하죠. 이게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항기인데 예, 예. 이 정권 이항기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게 안보예요 안보죠. 제가 2012년 2013년 정권 이항기에 제가 인수위 대변인 청와대변인 대요 예, 예, 예, 예. 그때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만 바뀌는데도 그 안에 보통 어수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한 명만 이제 바뀌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그 소위 말하는 청와대 전체, 그 다음에 행정부 전체가 계속 바뀌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예, 근데 A팀과 B팀이 음, 음. 어느 순간에 A팀 자리에 B팀이 싹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음. 네? 음. A정부에서 음. B정부로 바뀌려면, 예, 예, 예. A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쭉악게 서히 빠져나가면서 네. 비, 새로 들어오는 비정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이게 그 정권 이양기라는 게 네. 사실은 1년이 가도 1년이 가도 이게 다 교체가 되지 않아요. 음. 그 불안은 증한 거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때. 바뀐다고. 뭐한1년걸리겠네 능력자고. 1년 걸려요. 그러니까요. 거의 1년이 다 된데도 그 기관장 임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제외 공간장. <웃음> 같은 네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웃음> 그런데 좀... 이런 때에 네. 아예 청와대 자체를 국방부를 헐어가지고 옮기고 합참을 헐어서 옮기고 합참을 또 합참 수방사를 헐어서 옮긴다는 게 네. 이건, 우리 경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 그야말로 국가 안보 자체를, 그냥, 도박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 <웃음> 지금 안보 상황이, 한반도, 저, 지금 안보 상황이, 음. 북한이 지금, 그, 저, 저, 저, 저 지금 인수위 출범하고 지금, 그, RCBM 쏘았지 않습니까? 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 핵미사일 위협, 이 진짜 심각하다니까 음. 잘 모르는데 그다음에 이제 더 넓혀서 보면 우크라이나를 보잖아요 예. 이런 불안한 안보 정책 음. 속에서 가장 빨리 그 신정부가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인계 인수의 핵심은 음. 예 신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일분1 초의 허점 없이 네. 공백 없이 신속하게 신정부의 업무역건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네, 그렇죠. 인계인소득층을. 그런데 음. 이게 지금 안보공백을 불안을 국민이 느낄 정도로 청와대야 그냥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령탑을 음. 이렇게 급박하게 절차도 없이 소통도 안 하고 국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렇게 할 거다 이거야. 그것도 국방부, 국방심장부를 네. 대한민국 안보 심장부를 음. 불공정하게 근데 강탈하다시피 해서 그래 옮겨야 되느냐 이거야. 저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옮겨야 다니까요 나는 이거 지금 예비역 장성들도 으흠. 뭐 합참 모장 6대 뭐 11명이 찬성하고 승리 내고 또뭐 며칠 만에 뭐뭐1명이 말이죠. 그천명 예비역 대장 6 4명을 포함해 또 찬성하는 나는 이거 나는 그 저, 그게 뭐 찬성 반대하고 싶지 않고 예. 그냥 제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네.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왜 이렇게 안보 취약기에, <웃음> 안보 사령탑에, 안보 심, 국가 안보 심장부를 강탈하다시피 해서 대통령 진무실을 옮겨야 되느냐, 이거예요. 충분히 좀청와대 빨리 그저 안정화시켜서. 그렇지. 국가를 안정화시키고. 빨리. 안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정부가 빨리 정부를 인수하면서 그럼요 안정된 상태에서 이걸 옮겨도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 말이 네. 안 되는 거 말이 안돼 지금 거예요. 청와대 국방부 합참 수방사 네 개가 다 동시에 움직이는 어 그러니까. 그런 아, 이게 자가당착이라고요 자가당착 그런 그런 작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안보 사령탄 자체를 이전하는 건데, 네, 네, 네. 굉장히 정권이 안정된 상태에서 김정은의 도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건 위험한 건데. 음.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뭐... 정권 혼란기에, 네. 이양 혼란기에 지금 이걸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예컨대 지금 뭐 핵도발도 핵도발이지만, 음. 그렇지 않고, 예컨대 연평도를 점령한다던가, 아니면은, 국지전을 일으킨다던가, 아,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 했잖아요. 김정은이가 윤석열 버르장머리 고쳐주려고, 나는 호시 탔다 노리고 있다고 보거든. 그럼요. 북한 체제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웃음> 김정은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고 얘기한 것은, 이건 북한이 밤, 반드시 보복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음. 체제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요 그냥, 뭐, 그냥, 그, 뭐라 그러나, 아마, 뭐. 어? 아니, 북한도 이제 지금 폐쇄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차기 대통령 윤석열이가, 음. 김정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얘기했다더라. 음. 라는 걸 북한 주민들도 다 알아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네. 배학관 웨스트윙을 모델로 삼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음. 지난번 방송 이야기 했잖아요. 그 예. 내가 봤다고 음. 하루 종일.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거짓말이야. 백악관 웨스트 윙은 구조 자체가 지금 청와대 본관에는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 그, 그 밖에 없잖아요. 음. 어디다가 그 무슨 뭐 백악관 웨스트 윙을 갔다 아, 그실 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청와대 본관이 굉장히 넓어요. 음. 그 다음에 양쪽에 또 그물이 또두 개가 있잖아. 윙으로또 네, 네. 백악관 웨스트 윙, 이스트 윙처럼. 음. 그 건물이 지금 용도가 없어. 그런데 그 건물 내부 구조를 백악관에 이게 조명조명해요. 그, 저, 음. 웨스트 윙은, 음. 이스트 윙은, 저, 그, 저 관광객들을 개방하거든. 그, 육대 기타중 기능관도 있고. 근데 웨스트 윙은요, 완전 대중령신무신인데 그, 지금 그, 청와대는 뭐, 전부 대중령신무시 있고 회의는 따라하고, 뭐, 행사 따라하고, 뭐, 적전 따라하고, 뭐, 다 따라있으나, 넉넉한. 대학가는요, 오브 오피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보면 굉장히 화려해보 뭐가 아주 아담하이, 아름다운데, 거기서 접견도 하고, 회의도 하고, 다 해요. 대통령이. 아니, 그럼 출남도 의대 갖다 놓고, 일한다고. 네. 아니, 미국 대통령도 그래 하고 있는데, 본관을 아, 음. 구조를 바꾸면요, 수석비서관 이상은 전부 그 본관에 근무할 수 있어요. 다할수 있다고. 어, 얼마 든지할수 있는 거예요. 대변인, 수석비서관, 뭐, 음. 뭐 이렇게. 비서실장, 경호실장, 처장, 안보실장, 다, 그, 그 플러스, 본관에다 근무할 수 있고, 기자실도, 준초한절를갈 필요도 없고, 그 앞에 있잖아요, 그 건물 중에. 네. 그 하나 기자실 하면 돼. 근데 그것들뭐 텅텅 비워나고 평소에 쓰지도 않고, 행사할 때한 번씩 저는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 자, 자구책을 강구를 안 하는 거야. 음. 두 번째, 예, 저, 유민관 세계 있잖아요. 네. 경호처하고 이렇게, 저도 그몇번 가봤는데 네. 한500 500미터 쓰러져 있잖아. 그건 그래서 내가 저 봉관하고 저 관저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행정동을 아름답게 그 올리게 우리나라 기술력 좋으니까 빨리 지어라. 그래그때까지 현재까지 근무를 하다가 옮겨라. 그래 봉관하고 연결시키보라 통로를 그럼 다 이거 해결되는 거야. 근데 윤석열 본인도 그 얘기 했거든. 자기가 무슨 국정농단, 그 팀장, 특검 팀장 할 때, 청와대에 뭐 조사해보니까, 어, 평소에 뭐 대통령하고 참모들하고 그 소통이 안 되더라. 거기 발단이 됐대,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구조를 바꾸면 되는데, 왜국방부로 들어가냐고. 그 발상대책, 근데 국방부 건물 자체가요. 대통령이 근무하는 혀 차... 어울리지 않는다니까 그... 국방부 건물 자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압적으로 생겼어요 아주 숨막 국민들이 숨막히고 음. 국방부 안지타운 안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지 그냥 군대 막사야 그게 그러니까 문... 그래. 건축적인 뭐 아름다움이나 건축미가 전혀 없는 없어요 그게 어떻게 국민 소통 친화적인 세계 근문냐. 10위권 대통령 음. 집무실 건물로서는요 어울리지 않아 그게 왜갈려고 그러냐. 그리고 소통은 다안 돼. <웃음>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청와대로 지금 그래도 앞에까지 가잖아요. 그럼. 앞에, 길어. 음. 국방부는요, 국방부, 청와대, 저, 저, 진관을 아까만 얘기했다시뺑 둘러싸가지고요. 16개 그게? 건물이. 네. 음. 음. 민간은 들어갈 그게, 수 없어. 그게 다 군사시설이잖아. 네. 그 군사시설 안에 지금 윤석열 집무실이 들어가겠다는 거야. 거기서 국민하고 소통하겠다는 거지 <웃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음. 지금, 인,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 임무는, 예. 업무인계 인수잖아요. 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거를 차질 없이 인수를 받는 거거든. 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음. 이지훈씨스템 통째로 그냥 동화말로 가져갔잖아요. 예.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가면 일을 못 하겠다는 거야,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료를, 이런 걸다 충실히 인계를 받아야 되고, 소프트웨어, 자료, 그 다음에 각종 기록물, 음. 그 다음에 간품, 장비, 자산, 음흠. 각종 시스템, 음. 위기관리 시스템 등등, 음. 그 다음에 그림, 음. 국가자산이 700집이 있대요. 도로게도 네. 제대로 등, 등, 등급 관리가 제대로 안 된대. 음. 심지어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있는데, 네. 그걸 행방문명이래요. 도난당했대요. 관리가 엄청, 엉망이야. 그런데 하여튼, 이거 다 국가 자산이야. 음. 신정부에서 책임있고, 인계 인수를 받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저, 제가 아주 군 출신이지만은, 장성동도 심지어는 뭐 밑에 지원 말할 것도 없고, 네. 신임 지원은 업무 인계서를 서면으로 다 작성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로 사인해가지고 음. 상급부대에 다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음. 그 업무 인계서가. 그 법적 기록률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자산의 얼마고, 여러분 군함을 하나, 함장을 인계 인수를 해도 음. 이 배의 자산 가치가 평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그럼 장비 이상 유무 비밀 몇 건의 이급 비밀 몇건이급 비밀 몇건 목록 전부 다를 음. 서면으로 인계 인수를 한다고요 음. 근데 국가가 지금 정부가 바뀌는데, 예. 대통령이 바뀌는데, 왜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음, 그래. 근데 이걸 누가 하냐, 왜? 음. 무조건 5월 10일 00시를 계속 청와대 개방이야.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00시까지 근무해. 그렇죠. 0.0001초도 안된 사이에 안 그걸 어떻게 개방하냐고. 음. 임 인계 인수도 안 하고. 웃기는 이야기야, 웃기는 이야기. 그렇지. 이게 근본적으로, 어,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원천적으로. 그게 내가 지금 참... 이런 문제로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머리를 아파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아, 국민들이 진짜 어? 그러니까? 어? 아, 이게 무슨 아님 반응 홍두께도 아니고. 음. 아니, 이게 대통령... 무슨 일이냐고, 지금. 무슨 일이냐고. <웃음> 어? 아니, 대통령 윤석열 뽑아놓은 게 이재명 뽑으면 안보가 파탄되기 때문에 윤석열 찍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 이기고 다 묻어버리자 네. 근데 윤석열 뽑아놨는데 대통령 당선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장 흔들어 대는 말이야 그것도 아주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게 그런 대... 주인공이 된 거야 지금 대통령 당선인 본인이 네. 안보 공백이야 네. <웃음> 참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아니 지금 대통령이 안보를 걱정해 가지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이 대통령의 안보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거야 <웃음> 거꾸로 그러니까 참 이게 네? 참 이런 역설이 어딨냐고 네, 역설, 퍼미디움, 퍼미디움. 이건 설명이안 돼요 네. 자심대웅님 그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이가 앞으로 좀 두고 보자 그러니까 뭐 청와대 이 청와대 이전도 하고 싶다 하니까 야, 보시면 좋겠어. 청와대 이전도 하고 싶다 하니까 네, 네, 네. 좀 하게 내버려 두자. 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버려 두면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 음, 재앙을 만든다는 거지 한마디로. 아 윤석열이를 왜 처음부터 왜냐면 흔드냐 아. 너무 무리수를 두있기 때문에. 왜 처음부터 흔드냐? 왜 처음부터 흔드세요? 응? 아니 중간히니 아, 이게 충... 처음부터 흔드는 거니까 아니 아니 아니. 충고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 차를 운전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러면 유턴 할 수도 있고 우회전 하고 빠져나가고 길을 바로잡을 수도 있고 좌회전 할 수도 있는데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가지고 끝에 가면 음. 지금 당선되고서 21일 동안 네. 이것만 갖고 떠드는 거야그예 그러니까. 네? 기억에 남는 거없죠뭐 먹방 뭐 하는 거 하고 뭐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고, 기억이 나는 게 별로 또 먹방, 먹방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이 우리, 우리 윤카세 TV는 정말 우리 자유국민 전선, 이 자국전을 중심으로, 네. 어, 윤석열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이 청와대 해체에 네.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싸울 거예요. 네,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 네. 정말 어, 이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과 우리는 이 싸워 나갈 겁니다. 네. 아 저도 네. 할 만큼 했어요. 네.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인수위에 네. 내 의견을 보냈다니까. 음. 이, 이런 제 대안을 두 가지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뭐 인수위에 뭐 네. 의견을 보라는 것도 뭐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려고. 네. 네. 어, 진짜 건전한 그거를 저 계속 대안도 보내고. 또 방송에도 설명하고 이건 대한민국 국민, 국민들이 이건 의병처럼 들고 일어나야 돼 네. 용납이 안 되는 일아니야 아니 윤석열이가 용... 용...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막느냐 음. 이런 주장은 정말 이건 나라를 털어먹는 거야 음. 음? 아 심지어 저보고 자파래 자파 <웃음> 그런 아, 사람들은 정말 <웃음> 국가안보를 말할 자격도 없고 <웃음> 내가 보수라고 말하는 그건 순전히 위선자야 <웃음> 음? 이건 정말 이건 그 권력 사냥군들이 하는 이야기지. 이걸 네. 그대로 방치해준다. 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명색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키운 이 장성들이 말해요. 어? 네. 집단적으로 천 명이나 모여가지고 안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 근데 그 장성분들 중에 제가 네.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존경하는 분도 많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 이게 생각이 좀 틀린 게 이거는 좀 그게 민주사회라는 게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뭐 그냥 그뭐할 이유가 그 그게 안 돼요 그냥 아또 그런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그렇게 그래, 그래 하고 하지만 나는 이 생각이다 어? 아니 이건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상식의 문제지 <웃음> 이건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면은 이건 오기 오만이거나 아니면 무속이야 이건 국민들이 의방처럼 들고 일어나야 돼 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예, 예. 제가 좀 마무리 발언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윤석열 그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백보드 예. 그거 글이 항상 걸리지 않습니까 예. 회심마다 걸리지 않으 뭐 그게 예. 갬손하게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야 그러면 갬손하게 말 그대로 하면 돼다 필요 없고 갬손하게 그다음에 국민의 뜻을 따르라 이거야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마라 이거야 한마디로 예. 예? 그렇게 필요하면 백제하시키라 이거야. 음. 국민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 잖아요. 그리고 당선인의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배다 이거야. 하, 이거 그 ]치.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음. 신정부의 그 국정동력이 민이 위반하는 거지 계속 위반하고 있다 이거야. 음. 이게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와 이거 껏다 껏다 이거 할 상황이 아니라니까. 아니 공자가 얘기했어요. 무신분립이라고. 무신분립 맞아요. 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네. 군주가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한 마디 더 할까요? 예. 대통령과 정권이라는 건이배 예. 위에 예. 물위에떠 있는 예. 배입니다. 배. 당나라, 당나라 현종인가? 네, 예, 예, 아, 예, 네. 네. 그래서 이 화가 나면요, 예. 배를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네, 참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그 역사라는 히스토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쓴네네 네. 헤레디토스가 한 말이 있어요 헤로디토스 그리스, 네. 그리스 그렇죠 아. 역사는 뭐냐 역사는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의 오만을 기록한 게 역사라는 거예요 아 음. 역사는 뭐냐? 이, 역사는. 잘하는 걸로 기록할 것도 없다, 이거지. 그냥 다른 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하지만, 오만에서 실패한 걸 기록을 해놔야 아니, 결국은 뭐냐? 역사다. 권력이 망하는 것은 오만에서 망하더라, 이래 오만의, 오만의 기록이 역사고. 역사다, 이거지. 기도 한번 드려야 돼. 네. 헤로드 네. 네. 도토스가 말한 게 뭐냐면, 역사는 뭐냐? What is history? 역사는, 권력자들의 오만을 기록한 게 역사다. 이건 정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오만하다면 이 정권의 운명은 이건 우리 뻔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건 의병처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다 바꿔야 돼. 네. 윤석열 당선인은 뭐, 뭐, 뭐, 뭐속 마음까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면은 네. 말투, 어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태도, 제스처 그런 거리싹다 바꿔야 돼요. 그 굉장히 국민들이 싫어하는 그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런 거어어런스 루킹, 에티튜드 이건 고칠 수 없, 없다 아, 하더라도 그건 고치고 되지 노력하면은. 에? 아니 그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thinking의 문제야. 어? 어떻게 이 엄청난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하는 그 이른바 삼류, 신파 심파극에 이렇게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대혼란 속에 빠뜨리는 게.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의병처럼 들고 놔야 돼요 네. 어, 의병처럼 그런데 그 윤석열을 편드는 사람들은 이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음. 입증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자꾸 돌아서는 거야 지금 안타까운 거죠 신정부가 새로 출범하는데 국민들이 좀 좋아하고 대통령 당선인을 어, 그다음에 국정기대도 좀 높아야 되는데 굉장히 이거 불안해요. 증거를 네. 가지고 시각서을못 느끼면은 네. 그냥 망하는 거야. 정말 이성 있는 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네. 이번에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우리 윤카스 TV 그리고 자국전이 어, 네, 네. 가장 맨 앞에 설 거예요. 네, 네. 네. 이 문제야말로 이건 애국의 문제, 예 네, 네. 애국의 네. 문제입니다. 오늘 고제가제 그 뭐, 아까만 말.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다 제가 경험한 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음. 그 국방부 신관에 지금 청와대에 옮긴다는 그 근무를 처음에 입주해서 근무를 했고 구조를 네. 내다 알고 그 다음에 그 관절을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써야겠다는데 그게 또내 1년을 그청활을해봐 가지고 네. 잘 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백악관 웨스트윙 그 다음에 옆에 올드 이케프트 빌딩 에오프스 빌딩도 가봤고 그래서 내 구조를 배학 안 하고 다 대비를 해서 난 나름대로 또 안보상, 이런 거, 뭐 평생도 군에 있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 뭐죠 윤석열 후보가 막 출범하려고 하는 정부에, 그, 어디 뭐 해방처럼, 이렇게, 저, 여기지 마시고, 정말 제가, 저, 진심에서 우러난 충원을 충고를 좀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린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해 동포 여러분, 아 어, 바로 이게 위기입니다. 바로 이게 국가적 위기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 국가적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얄팍한 이 권력 논리에 빠져가지고 네. 이걸 우리가 묵인하게 되면 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 국가 재앙을 나 불러온다고 음, 장담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어, 의병처럼 들고 일어나야 될 상황이 이제 왔어요. 21일이 됐는데, 네. 완전히 국가를 지금 이 엄청난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때 정말 국민들이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편들고 있는 이 일부 소위 말하는 보수란 이름들의 국민들, 이건 매국노예요. 그 진실, 이 양반들의 정체가 지금 나온 거예요. 네 오하시스님. 자, 오하시스님 감사드리고, 자, 오늘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의병처럼, 네, 이 봄날 들불처럼 들고 일어날 상황이 지금, 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감사드리고요. 네. 어,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어, 또 귀염을 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동보 최동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